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3점 밑에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두번 눌러주겠습니다. 가로 1 가로 해주시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상단에 입력을 누르시고 수식을 클릭하겠습니다. 분수를 선택해 주시고 1 그리스 소문자를 클릭하시고 똑같은 모양을 찾아서 입력하겠습니다.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시고 는 일정함 097을 적어주시고 곱하기는 연산 논리 기호에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곱하기 찾아주시고 10 적어주신 다음에 위첨자를 클릭해주시고 5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키보드를 키보드의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서 커서의 모양이 커져야 됩니다. 커서의 모양이 작으면 위첨자 상태인 겁니다. 방향키 오른쪽을 꼭 누르셔서 커서의 크기를 키우시고 가로 여시고 분수 1 방향키 아래로 내리시고 2 다시 위첨자를 해주시고 2를 적어주시고 방향키 오른쪽 분수 상태에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서 커서의 크기가 완전히 커져야 됩니다. 그 다음 빼기 분수 1 방향키 아래로 n 적어주시고 위첨자 2 적어주시고 방향키 오른쪽 한번 두번 해서 커서의 크기 확인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끝났으면 오른쪽 위에 넣키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적당히 누르셔서 가로 2 e 가로 닫아 주시고 한칸 띄우고 입력에 수식을 클릭하겠습니다. 적분을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 적분을 클릭하겠습니다. a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B 대문자 a 적어 주시고 가로 열고 x-a 가로 닫고 분수를 선택해 주시고 방향키 오른쪽으로 해서 마우스 커서가 커진 걸 확인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위 첨자 선택해주시고 3 적어주신 다음에 넣기 해주시면 수식 입력이 끝이 난 겁니다.